시간그로라 아! 버려... 보이스 박지현이 또한번 순수한 매력을 발산했습니다. 나상도는 지현이가 굉장히 날렵하다며 네 번째 자리로 배치했는데요. 급한 마음에 제자리에서도 뛰는 순수 청년이네요. 시간만아. 만아 시간만아. 니 시간만아. 아니 뛰라니까 버려... 제자리 뛰었... 자, 자, 자, 천천히. 아, 가 굉장히 날렵하거든요. 내, 내, 내. 내, 내, 시간 만아시팔다 시간 많아 아니 시간 아그버려그 버려 버려 그래. 그래. 많이 담아 많이 아니 뛰라이까면제 자리에서 뛰어 자자자 천천히 재녀가 굉장히 날렵하거든요 시간 만아시팔다 시간 많아 아니 시간 아그버려그 버려 버려 많이 아 많이 아니 뛰라이까면제 자리에서 뛰어 자자자 천천히 재녀가 굉장히 날렵하거든요